낚시티비 정감독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불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찌와 봉돌에 불의 기능을 접목을 시켜서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어, 찌맞춤을 할수 있도록 어, 제작이 된 제품인데요 어,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몸통에 불의 기능을 접목을 시킨 불의 찌가 있고요 다음은 봉돌 인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찌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봉돌이 있습니다. 봉돌에 불의 기능을 접목을 시킨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은 평상시에 우리가 찌맞춤 할때 아주 편리하게 신속하게 언제 어느 때나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아주 뭐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종전에 찌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 봉돌을 깎았어요. 뭐, 전에 사용하던 그 고리추 형태의 봉돌,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이제 와샤를 이용을 해서, 와샤의 크고 작은 거를 이용을 해서 찌를 맞추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더 획기적이고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이, 이 불에를 가진 불의 기능을 가진 찌와 봉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 불의 찌는요 정말로 간단해요. 원리는 정말로 간단하죠. 이 몸통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함으로 인해서 찌를 부상시키고 가라앉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몸통에요. 실린더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몸통을 돌리거나 위에 있는 튜브 부분을 돌리면 속에 있던 실린더 부분이 위로 빠지거나 또는 들어가면서 불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위로 뜰 것이고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가라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어. 수조통에 집어넣어서 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레를 다 잠가 놨을 때 예, 어떤 음,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어떤 기능이 있는지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레를 완전히 다 잠그고 잠그고 수조통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불 부레를 완전히 잠갔을 때는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바닥에 딱 닿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찌가 가라앉아 있어요. 요거를, 부레를 이용을 해서 한번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레를 아주 간단해요. 몸통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부레가 나사를 따라서 속에 있는 나사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빠지게 돼 있었어요. 종전에 출시돼 있던 이것이 이제 없어 그 전에도 있었던 제품이긴 하지만 전에 있던 제품은 일부러 손을 힘을 주어가지고 느거나 빼거나 하는 방법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나사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더 정확하고 손 쉽게 찌를 맞출 수 있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눈금이 0부터 25까지 이십오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 2.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의 부분이 상당히 큰 그런 찌가 되겠습니다. 자 0부터 25까지 숫자가 있는 중에서 아까는 0에 맞춰 있었고요. 지금은 다 위쪽으로 뽑아버린 25에 놔두고 한번 수조통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포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아까는 가라앉아 있었던 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었던 찌가 지금은 몸 음, 찌톱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수면에서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 변환이 됐던 거죠. 단지 찌에 부착되어 있는 튜브를 돌려서 불에 공기를 넣어 주었더니 이만큼 부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운용폭이 어 표층에서부터 수심층까지 다양하게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단한 장점이 있는 찌죠. 자이 찌는 뭐 구분 없이 초보자든 낚시를 좀 오래 하셨던 분이든간에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 찌입니다자 지금은 케미가 약간 노출돼 있는 상부가 약간 노출돼 있는 표준 찌 맞춤으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봉돌을 깎거나 와셔를 끼거나 하는 불편한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밸브만 돌림으로 인해서 위, 아래, 표준, 순식간에 맞출 수 있는, 손쉽게 맞출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찌가 되겠습니다. 자, 그저 그동안에 우리가 봉돌을 깎는 데 얼마나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한두 대도 아닌 여러 대의 봉돌을 현장에서 맞추려면 아, 그 수고 또한 상당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밸브를 쉽게 돌림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돌림으로 인해서 쉽게 찌를 맞출 수 있다는 강력한 기능의 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노피싱에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요찌는 어, 저희가 우리 어, 노지에서 또는 유로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다양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요 찌는 주로 이제 자연지, 강가나 저수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찌고요. 형태는 이게 L 사이즈, M, S 이렇게 세 종류의 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옥내림찌도 종류별로 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료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다루마 형태, 다루마 형태 떡밥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다루마 형태의 저부력찌도 종류별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봄철에 수심이 낮은 곳 또는 여름철에 수심이 깊은 곳또 상황상황에 따라서 찌톱의 길이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를 <웃음> 끝까지 돌려주시면 찌 몸통과 찌톱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찌톱을 교환을 할 수가 있는, 손쉽게 교환을 할수 있는 기능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찌톱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찌톱을 그때그때 맞춰서 쓸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어요. 짧은 찌톱, 중간 찌톱, 긴 찌톱 또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요거는 카본, 아니, 저, 저, 저, 저, 솔리드지만요. 카본 찌톱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찌톱을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 변화 줄수 있다는 또,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자,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이제는 봉돌의 불의, 봉돌의 불의 기능을 접목을 시킨 봉돌이 되겠습니다. 낚시와 친구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어, 가장 무거운 7.4g 부터 가장 가벼운, 어, 제가 갖고 있는 건 1.9g 까지 인데요. 이 상황에 맞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찌, 아까는 불의 찌를 소개해 드렸지만, 불의 기능을 가진 찌를 써야 됐지만, 지금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본인이 쓰고 있는 찌에 맞는 봉돌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브레찌보다는 브레의 그 부상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린더가 그만큼 소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세 조절이 가능한 브레 봉돌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프트 봉돌이 되겠고요. 자, 소프트 봉돌의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상 상부와 하부에 두 개의 밸브가 있는데요. 먼저 하부의 밸브가 어, 부력을 조절해주는 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밸브를 끝까지 열어보면요, 자 고무 고무 뭐, 와셔가 보이게 되고요.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속에는 나사가 하나 들어있고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 실린더 역할을 하는 고무링이 두 개가 끼워져 있어서 안으로 물이 침투되는 것을 이제 잡아주게 되겠죠.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음, 안에 들어있는 에, 고무링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가 최고 부력을 나타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잠가주시면 이제 불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도 밸브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밸브는 기본 찌맞춤을 하실 때이 안에 준비되어 있는 와샤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본 찌맞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요거는 4.9g 에서 6.3g 사이에 에, 해당하는 찌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거기에 해당되는 부력을, 에, 와샤를 이용을 해서 기본 찌 맞춤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와샤를 다 잠근 상태에서 어,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요. 표면에 찌, 찌톱, 케미가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맞춰 주시면 기본 찌맞춤이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실제로 수조통에 집어넣어서 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수조통에 넣었을 때 기본 찌맞춤은 어, 이렇게 케미 끝이 살짝 노출될 정도로 약간 무거운 찌맞춤이 되겠습니다. 케미 끝이 살짝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어, 밸브가 잠겨져 있는 상태 와샤를 끼워서 기본 찌맞춤이 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현장에서 어,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케미를 사용하게 을 되죠 주간에는 주간 케미를 쓰다가 야간은 낚시를 하다가 어, 케미 케미 라이트를 끼게 되면 어, 대개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주관 케미 때문에 무게, 그러니까 부력의 영향이 좀 생겨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현장에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겨 있던 밸브를 최대한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고무링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검정색 코무링이 보이면 멈춰 주시고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와샤를 완전히 잠갔을 때 찌맞춤은 케미가 물 표면에 보일랑말랑한 찌맞춤이었었는데 지금은 밸브를 완전히 열고 찌맞춤을 수조통에 넣어 보았더니 케미 찌탑이 하나, 둘, 셋, 네네 네 마디 반 정도가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치 맞춤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입질이 좀 까다롭거나 뭔가 밑에 고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찌를 못 올린다거나 이런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아요. 또는 케미를 교환했을 때 부력의 변화가 생기는 때가 좀 생기죠. 이럴 때밸브를 열고 닫아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치 맞춤을 해 놓게 되면 봉돌을 깎거나 와셔를 끼울 수 끼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 봉돌이 되겠습니다. 자네 마디에 네 마디 하나 둘셋넷네 마디 반 정도의 부력을 가졌는데요. 자, 이번에는 음, 조금 한 마디 정도만 노출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케미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찌맞춤이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케미 고무까지 완전히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찌맞춤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검정 케미 고무가 완전히 노출되는 어있 상황으로 찌맞춤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 편리하고 간단한 찌맞춤을 할수 있도록 출시된 불의 지와 불의 봉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어, 물론 현장에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 실내에서도 어, 찌맞춤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도 해봤어요. 혹시나 어, 불의 안으로 물이 침투되거나 또는 부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그런 적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뭐 완벽할 정도의 찌맞춤 현상을 유지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몸통으로 물이 들어갈까 싶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또이 제품을 보게 되면요. 불의의 몸통 부분도 이 특수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파손되는 염려도 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요게 고무 밴드가 들어 있는데 이 고무 밴드는 어, 이 찌톱의 상부하고 하부를 연결시켜주는 어 밴드인데요. 이것도 기능이 확실하고 특수 소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쉽게 마모되거나 닳거나 변화되지 않는 또 기름에 기름이 묻었을 때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한 을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상당히 편리한 간단한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봉돌과 찌에 대해서 불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TV 정갑두입니다